형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 형님 뭐요? 저희 오늘 그 Q&A를 부디게하게 진행하게 됐는데요 Q&A? Q&A는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기로 했었지만 죄송합니다 저희 그 제작비... <웃음> 드디어 스프론터가 <슬픔으로서가> 가지가 되었군요 <웃음> 진짜로 여기서 해? 네형 드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구독자들에게 지금 되게 부자연스러운데요? 네? 네. 천아요천명이한테 많은 질문들 해 주셨어요. 네. 진짜 Q&A 요 여기서. 저희는 그 트리플 A형입니다. 어, 7갑산 많이 듣고 있습니다.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. 공밤매는 어,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요. 다이어트? <웃음> 맛집 리스트? 진짜 많거든요 사실 진짜 많어 근데 요즘 또 유튜브가 좀 뒷광고로 시끄럽지 않습니까? 형 노래는 언제부터 잘한 거예요? 트리플 A형입니다 보기엔 학창시절 한닭 가래 하실 것 같은 멤버인데 <웃음> 실제는 대학적일 것 같아요 어떤 성격이신가요? 저 같은 경우는 어... <웃음> 갈성 안 됐다면 뭐 제가 보시다시피 면을 되게 좋아해 가지고 일본 라면 아 라면이라고 할게요 라면 되게 좋아한데 라면집 사장님이 되지 않았을까? 네. 방금 좀 노잼이었는데. 팬미팅, 팬미팅이 사실은 그 제가 매년 생일 때마다 같이 어 핑계 대고 만나는 자리를들 만들어 보곤 했었어요. 근데 이번에 또 계획이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진행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 은 아마 만나 뵐수 있지 않을까 같이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셀프 노트 촬영장 공개는 어 제가 사장님이면 은그 시원하게 그냥 한 100분 모실 수 있는데 사장님한테 한 한번 물어볼게요 가족사진이라는 곡을 제일 최애곡이라고 뽑는데 저희가 그투자 추다 데뷔 뭐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안 나왔습니다.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글린 가사가 뭐였죠?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요. 어, 호 되게 많은 분들이랑 같이 했어요. 근데 다 정말 너무 좋았지만, 저는 그래도 세이 씨랑 가장 잘 맞지 않았었나? 되게 대작도 많이 나왔고, 어... 이거 진짜 저 많이 생각해봤는데, 저 그분이야. 샘 스미스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요. 아, 어, 맛있겠다. 끝났죠? 아니요. 네? 드시면서 하시면 됩니다. 너 같은 분할수 있겠냐? 오! 오! 오! 그러면 공연 계획이나 아좀그 계획. 천천히 좀. 네? 공연 계획이나 신곡 계획 있으신가요? 음. 공연 계획 다 하고 싶어요.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. 어,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신곡 같은 경우는 올해가 가기 전에는 꼭 들려드리려고 지금 되게 열심히 많이 곡도 받고 좋은 곡도 불러보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수 전철민 뿐만이 아니라 되게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어,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한 나머지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나머지 올해가 되지 않을까요 아... 사실 그 먹방 얼마나 그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? 일단 한번 맛있게 먹어 볼게요 음아 뜨거워 다시 돌아올까? 네가 내 곁으로 올까? 너 같으면 할수 있겠냐? 마지막 선물. 한가의 썰프너트에 누에계약으로 묶여 있던. 야 이거. 여러분 <놀람> 살. <놀람> <놀람> <놀람>